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에요 원래 쉬는 날은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양식을 주문했습니다 여기는요 고급 양식 본점이 회계점에서 주문했고요뭘 어, 먹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오늘 어, 고급 샐러드 세트 1인 시켰고요 샐러드 세트에는요 이렇게 샐러드와 파스타, 그리고 식전빵과 과일이 같이 나와요. 네, 원래 파스타, 기본 파스타가 토마토인데 저는 오늘 쉬림프가 먹고 싶어서 쉬림프 알리오 올리오를 이렇게 변경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얀 게 있으면은 빨간 게 하나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조또를 시켰는데요. 얘는 통목살 스테이크가 올라간 매콤 토마토 리조또예요. 어, 여기 보니까 메뉴를 주문할 때마다 이렇게 식전빵과, 어, 식전빵 얘랑 버터, 버터도 이렇게 같이 오고 과일도 같이 오더라고요. 그럼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위에 있는 게 리코타 치즈 같아요. 리코타 치즈라서 제가 좋아하는 샐러드입니다. 음. 우선 에피타이저로 샐러드부터 이렇게 샐러드부터 에피타이저로 음 맛있어 화면에서도 보이겠지만 야채가 엄청 신선해요 음, 음. 그리고 쉬림프 알리올리오 전혀 뿌는 것도 전혀 없어 와 새우 엄청 오동통하죠 음. 새우 탱글탱글. 음. 이렇게 여러분 아음 음. 주문한지 20분만에 와가지고 뜨는 것도 하나도 없어. 음. 와 진짜 맛있어 아 이걸로 해? 마늘 음. 오 너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위에 스테이크가 통목살드 스테이크가 와 장난아닌데 고기 와 엄청 크죠 이런게 진짜 많이 들어있어 너무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워 음. 밥 위에 음. 매콤하면서도 토마토의 풍미가 장난 아니에요 음. 음~~ 이거 너무 맛있다 와 이거 해장에도 딱 좋겠다 웬일이야 왜 이렇게 맛있어 저는 목살을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너무 들어러워 음. 음~~ 빵도 그냥 퍽퍽한 머니빵이 아니라 되게 부드러운 약간 옥수수가 가미된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해서 음. 올리부 오동통한 새우 하나 이렇게 얹, 얹어서. 음. 피클도. 베이컨 보니까 우상기 음! 비에 올라간 음! 음! 트도 있고 탑세크도 있더라고요. 음, 메뉴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뭘 먹을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다 맛있어, 보여서 음. 파스타가 면이 진짜 잘 삶아져 있다. 면이 커지진 않고, 약간 꼬들꼬들하면서, 약간 알단트 그 느낌으로 진짜 잘 삶아져 있어요. 음! 고타. 음! 칠월 정도도 한 세네 가지 됐던데 어, 리포타치즈 되게 신선하다 안에 있는 음. 음. 야채가 신선하니까 아삭아삭한 맛이 음. 음. 너무 맛있어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음? 맛있어 맛있어 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음. 크림 파스타랑 토마토 파스타보다 이 알리올리고 되게 만들기 힘들거든요. 맛을 내기가. 왜냐면 두개소스발 있잖아. 근데 얘는 소스발이 아니잖아요. 어, 근데 너무 맛있어. 너무 잘 됐어. 솔직히 배달음식 퀄리티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리조또도 진짜 내용물 너무 진실해 버섯 베이컨 페퍼로치노 버섯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다음에 목살 통목살 각종 야채 음. 음. 샐러드에 있는 소스 긁어서 음. 여기 고기 고기 그리고 후식으로 먹을 수 있게 과일도 이렇게 옆에다 보내주세요 음. 파인애플 뭔가다 방울토마토. 오렌지. 네, 여러분. 어, 너무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제가 오늘은 고급 양식 본점이 회기점에서 1인 고급 샐러드 세트와 그다음에 리조또. 통목살이 올라간 매콤 토마토 리조트를 먹어 봤는데요. 진짜 이건 배달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런 양식 그런 파스타 그런 리조또 의 맛이에요 어, 우선은 리조또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용물이 정말 알차더라고요 버섯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야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베이컨도 들어가 있고 그 위에 통목살이 정말 부드러워요 오, 이거 진짜 강추 이건 해장으로도 되게 최고일 것 같아 그리고 샐러드 고급 샐러드 세트는 샐러드와 파스타잖아요 샐러드 너무너무 신선하고요 파스타는 원래 기본 토마토 파스타에서 저는 알리올리오로 변경했는데 쉬리뿐 통통하고 엄청 크고 그 다음에 면도 딱 알맞게 알단트로잘 익어졌어요 뿔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았어 맛이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좋은 점이 메뉴를 하나 시키면은 식전빵과 그 다음에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과일을 같이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어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완벽하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정말 좋았고요 거기다가 이 더스트백 저 이거 활용도 정말 높거든요 여행갈 때 여기다 집 넣어도 되고 신발 넣어도 되고 이게 다시 사용할 수있어 진짜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와 진짜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집 안에서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 고급양식점아 최고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